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친구가 잘라줬구나? 네. 일단 이쁘게 잘랐으면 되는데 약간 비대칭으로 잘라나가서 왔는데요 저희가 양쪽 옆쪽을 많이 사이드를 많이 쳤는데 이 부분도 좀 약간 가이드라인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뒷머리 요 라인을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랑 같이 동일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뒷머리 쪽에 아까 이만큼이었던 머리를 이렇게 좀 줄여 놨기 때문에 이 뒷머리 요것도 좀 잘라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클리퍼를 이용해서 또 해도 되고 가위를 이용해도 되니까 오늘은 뭐 가위로 했으니까 가위로 갈까요 가위로 옆, 뒤, 위쪽 부분을 가이드라인, 여기 옆에 오른쪽 부분하고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층을 살살 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먼저 자르고 아래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대신 오늘은 위아래 옆에 다 잘라도 되게끔 제가 오늘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살살 올라가는 법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안된다 저건 안된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어디를 잘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쳐 주셔도 돼요 이렇게 걷어낸다고 대신 약간 들었을 때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 손에 잡는 거 요거 제 영상에 있는데 요거 연습하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어, 다될 거예요. 그래서 어깨 잘 드시고 예. 절대 손을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살살 이렇게 힘 빼고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면 일단 이렇게 라인적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를 윗부분을 너무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난 짱구다 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 살살 이렇게 정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지금 요즘 또 약간 트렌드는 또 밑에 라인을 좀 약간 치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일자로 치실 때 끝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너무 올라가면 좀 이상하니까 라인 쪽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죠 그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머리는 이렇게 물 한번 살짝 뿌려 주시고 요 윗부분에 이 부분만 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전체적으로 긴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그닥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윗부분에 머리를 살짝 한번 이렇게 쫙 들어서 아이드라인잘 잡아야 돼요 딱 들었을 때 차곡차곡 잡아가지고 윗부분에 좀 삐져나왔거나 삐뚤어진 부분 양쪽 사이드의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가지고 윗부분을 딱 잡아서 같이 이렇게 가이드라인 밑 지금 이 잘라야 될 곳과 잘르고 난 전에 이 모습에 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잘 잡아서 완전히 이렇게 쫙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을 딱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층이 하나도 안 지고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네, 이렇게 잘라주시고 점점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부분하고. 깔끔게지고 있어? 렇게 네. <웃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분도 끝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들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앞머리는 아예 이렇게 잘랐으니까 일자로 이걸 맞춰서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빗질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그냥 밑에서 약간 살짝 잘 보시고 밑에 일자 손 떨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자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밑에 라인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어떤 그 양의 머리 그 질감 처리를 한번 해줄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질감 처리할 때 약간 이 부분도 살짝 위에 부분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속의 머리를 이렇게 한두 번만 퉁퉁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게 질감 처리가 잘될 거예요 이렇게 어 절대 겉머리는 수술 안 치게 되는 게 좋죠. 예, 치면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들어서 밑에 속 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쳐주시면 되게 가볍게 어, 가볍고 손님 입장에서는 잘 붙어도 좋고, 그치잘 붙었지 좀뭐 네. 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술 수시 없으니까 자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겉에를 살짝 들어서 이속 수술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세요. 그 밑에 또 들어서 속 수술 쳐주시고. 너무 빡치시면 안 돼요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한 번씩만 너무 많이 치면 질감이 너무 차이도 나겠지만 그 부분이 좀 빵꾸가 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오늘 머리 커트는 아주 깔끔하게 어때요? 마음에 들어? 네 어, 마음에 안 들어도 할수 없어요 <웃음> 어, 어.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어서 마무리로 끝에 부분을 살짝 끝을 이렇게 숱을 정리하는 것도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잘라주시면 윗부분도 깔끔하게 나오는 머리가 되죠. 어 완전히 이제 삐져나온 것 중에 뭐 그런 거는 없네. 그지? 네. 어 아주 고생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네. 초보 미용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많이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네. 이제 너 집에서 떨어지마. 네.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